뉴욕의 지하철은 참 웃겨요. 약 파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, 누워서 자는 사람도 많고. 원래는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가려 했는데, 관광지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, 또 내가 뉴욕에 왔는데 자유의 여신상이 나를 보러 와서 넙죽 인사를 해야지 하는 마음에 그냥 길거리 구경하려고 월스트리트 쪽으로 갑니다. 자, 요새 월스트리트에 도착했습니다. 이 비상한 새처럼 보이는 건물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자리였습니다 통칭 어클러스라고 불리는 이곳은 스페인 출신 유명 건축가인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설계했으며 38억 5,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4조 6천억원 야 이게 얼마인가요 대체 아무튼 그 정도의 건설비가 들었죠 내부가 텅 비어있고 하얀 대리석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거대한 아이스링크장 같습니다 바로 지하철이랑도 연결되어 있죠 내부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정말 웅장하고 뭔가 현대적이면서 경고한 느낌마저 드는 것이죠 이 흐르는 물소리 들리시죠? 네모 빤듯한 이 폭포수 위에서 이렇게 사망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. 잔잔히 떨어지는 물줄기와 그 물이 모여서 한가운데로 만나 깊이도 알수 없는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는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물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자니 거대한 현대미술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짧은 순간이었지만 많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추모 공원에서 나와 그 유명한 월스트리트를 걷고 있죠 강 근처라 바람이 엄청 붑니다 월스트리트를 상징하는 소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사진 찍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정말 정신이 없어서 저는 그냥 평온한 길가를 걷습니다 어느새 아름다운 뉴욕의 밤에 찾아옵니다